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,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,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8가단 521-327, 2018나 7365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7년 3월 18일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바다 위에 잠겨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조되었는데 끝내 사망하였습니다. 현지 사망 증명서상 직접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생전에 심장이나 고혈압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주민 H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더니 많은 음식과 물, 약관의 혈액 분비물이 나왔다고 진술한 점 현지의 사 아이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경찰에 보고한 점 사고 현장은 파도가 심한 편이고 수심이 깊은 편인 점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스노클링 도중 익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적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추가 판단 기도 내사관시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주민 H의 심폐소생술에서 이미 많은 물을 토해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익사에는 후두 경련이나 무호흡 등에 의해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